아. 축하합니다. 까르르르르르르르. <웃음> 됐어. 고발 고발 당하고. 음. 아. 고발 당하고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하루에 이틀 만에가 2만이 넘어버렸어. 오 아. 역시 고발의 힘이 이렇게. 그럼 우리 집회를 2만 명 이상은 봤다는 거네요. 아유 그게 당연하죠. <웃음> 그래. 목사님 채널만. 로 저는 아니지, 이제 초불 집회 그 인원 추산을 현장 인원으로만 추산하면 안 된다. 온라인 아. 인원도 포함해야 된다는 라 말인데. 그러면 이제 매주 10만 이상씩 지금 참여를 하다 오, 10만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지지난주 <웃음> 영상에 그정치일학 채널이 100만 명 넘게 봤습니다. 와. 그, 그 채널로요? 채널로만. 야. 정치일학 조회수가. 채널로만. 아, 조회수가. 조회수만 아, 동 아. 같이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네. 오, 우리 100만 촛불입니다, 여러분. 100만 촛불이 시작했어요. 자, 우리 그리고 촛불 전진 오, 8만 군돌 뺐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맞아. 너무 많이 돌파하셨는데 저는 뭘 돌파할까요? 응? <웃음> 자기를 바꾸고 나 <웃음> <웃음> 자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어, 음, 자기 자신을 돌파해야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웃음> <웃음> 자기를. 아니 나몇번 이번에 목사님 작업하면서 목사님의 깊은 빡침 추억이 음. 넘으로 어. 진짜 깊은 빡침을 한두번 어. 느꼈어. 한숨을 한숨을 아닌데 왜? 아니었어요. 어, 이것도 또 해봐. 가장 모르겠군요. 여기 해봐. 여기 해봐. 여기 해봐. <웃음> 약간 망상증이 있어요. 아니 약간 그 수학이 넘어로 어. 제가 이제 디자인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보내고 이렇게 막 의견을... 아, 참고로 의변... 지금 우리 양이삼 t v 로고를 만드느라고 아. 제가 여기다 수주를 했거든요. 어떤 <웃음> 싼, 싼 맛에. <웃음> <웃음> <웃음> <후회 중심이> <웃음> 싼 맛. <웃음> 세돈안줄 <웃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쌉니다 쌉요 쌉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목사님한테 처음에 로고를 보내드렸어요 그 나는 엄청 만족해가지고 이렇게 막 일러스트 뭐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보냈는데 어, 보세, 어, 보자마자 <웃음> 아 그랬구나 <웃음> 그래서 저도 왔는데 해뻤는데아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글자가 딱 이렇게. 그지 그지. 딱 십. 예쁜 게 보이던데. 아, 그렇죠. 이렇게 딱한 클라이언트 마음에 들지 않아. <웃음> 사사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웃음> 어. 그 다음에 여러 번 사실 수정하기 싫어서 여러 번 이렇게 수정 안 하고 조금 수정해서 보내고 했더니 점점 점점 이제 목사님이 답변이 짧아지시면서 음. 네 약간의 어떤 빡침 이런 거없으셨어요 아.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웃음> 제가 해보니까 디자인은요. 다 달라요. 사람이 아다 네, 아... 기준이 예를 들어서 누구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음. 그리고 막상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나서 보잖아요. 그럼 익숙해져 어... 익숙해짐의 차이지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막 그렇게 할건 없어. 어... 그런데 좀 마음에는 딱 땡기질 않아서 <웃음> 좀이게 되게 젊어 보였어요. 아 젊어 보였다. 어, 로고 자체가. 아그싼맛에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로고 가 아, 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웃음> 내가 나이가 내가 EST자이잖아. 아 네네. 아, EST 뭔지 알잖아. 아 이, 완전 EST 형이시더라고. 그래서 응. 조금 실수하면 자 다시하세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아, 일할 땐난 그래요. 어 그래서 어. 어, 새로운 모습인 걸 설렌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 야, 대충 하라고 내렸어요 그냥 갑시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알아 그냥, 그냥 <웃음> 가자. 알아서 하자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 그냥 어쩔 수 없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웃음> 원래 디자인인 봤기 때문에 딱 갑을 자세가 딱 있어요. 아 무조건 저는 갑을 병정 똥이었어요. 아, <웃음> 어, 어, 완전, 완전, 그런 완전 거 치고는 그 과정을 보니까 꾸준히 <웃음> <사준이> 우기시던데 <웃음> 이게 예쁜 것 같다고. 나는 그냥 <웃음> 너무 네. 내가 내 내가 내린 결론은 내 눈을 익숙하게 만들겠다. 아오 네. 음. 정말 훌륭한 클라이언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기하겠다. 그렇죠. 네. <웃음> 네. 싸워서 아니, 될 일이 아니다. 아니, 어쨌든 아니. 잘 완성해주십시오. 네양희삼 네. TV 지금 디자인을 다 바꾸려고 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집회 때 깃발도 만들고 오, 깃발을 오. 만들려고 하니 지금 로고는 옛날 그 카타콤 로고밖에 없어가지고 네.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카타콤에 어울리는 로고를 좀 만들어 달라 음, 했는데 음. 그 로고에 비해서 이 양이삼 이름이 좀 너무 이렇게 아 약간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고는 제가 보니까 카타콤이 그때 무슨 무덤 이런 거였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아주 조그만 거에 무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무덤 아닌데. 무덤. <웃음> 제가 제일 그런 느낌 아닐 거요아 그래 무덤 <웃음> <웃음> 원래. 공보다해이고 <웃음> 무덤 아니었카타콤 <웃음> 로고를 바꾸셨야것같아카타콤 <바꾸시는 웃음> 로고는 무, 무덤이 맞는데 <웃음> 아니, 카타콤은 진짜. 뜻은 로고 무덤이 맞는데 <웃음> 아... 거기서 무덤을 봤다니 <웃음> 아... <신기하다. 웃음> 아니 제 자신의 무덤? 아, 이렇게 하다 망한다 나는 <웃음> 이런, 이런 그런 무덤? 어쨌든 힘내십시오 <웃음>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사생님네저질문에 네. 음... 그러면 오늘 해볼까요? 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수 탄생 이전의 역사와 예. 이후의 역사 그렇죠여기까지 압니다. <웃음> 신약과구약 어. 아시는 거 그렇죠? 맞나요? 여기까지는 아, 아니고 네.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역사 역사서하고 음. 어디까지는 음. 다른 책들은 뭐냐? 책이 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 다 성경으로 부르진 않죠. 성경으로 부르죠. 그럼 성경 전권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웃음> 성경 구약이 전집? 39 39권이요. 두 개? 두 개? 네. 두 개? 네. 9권? 예. 네. 음. 그리고 신약이 27. 네. 이렇게 생... 해서 합쳐서 66권이 어. 돼요. 어. 근데 저는 성경하면 맨날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어가지고 한국만큼은. 그렇지, 미니 성경 뭐 이렇게. 어. 미니 성경. 뭐. <웃음> 여기서 성경. 39라고 하는 것은 아. 장세기 출애굽기레위기 민수기 이런식이 있잖아요. 아. 그 안에 조그만 이제 그 책들이 또 아. 있죠. 아, 네. 그걸 다 모은 게? 그렇죠. 신약. 구약. 다 모은 게 구약 네. 이거예요? 예. 그렇죠. 아. 구약 신약.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실은 이 성경 말고 이거 이제 그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정경이요? 정? 정식 쉽게 얘기하면 정식 성경이다. 아. 고 외경이라는 게또 있어요. 외경. 외경. 정식 외에 아 쉽지? 아 네. 정식 외에 외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경은 뭐애녹이 쓰는 것도 있고 또 N.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이때 쓰여진 <웃음> 에... 표정만 표정만. 네. 이때 <웃음> 쓰여진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웃음> 그뭐 마카비 마카비라고 해서 그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을 잠깐 이뤄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시대에 쓴 책들도 있는데 음. 카톨릭은 외경도 이 정경 안에 포함이 하지만 개신교는 66권만을 음.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막 신천지 이런 뭐 이런데서 하는 성경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어 다른 성경을 만든다. 음... 그러면 기독교 외로 분류가 되겠죠. 그럼 외경?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웃음> 다른 종교 아, 어, 아 다른, 예, 종교로. 다른 종교로 그러겠죠. 그래서 모든 사이비 신앙 그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마릴 성도 마릴 그 있잖아 양복 입고 다니는 말이 아 외국인들. 내 예, 알아, 알아. 영어, 영어 막 가르쳐준다고. 예, 예. 어, 그 사람들은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서 그가 만든 성경이 따로 있어요. 아아 그가 만든 성경이라는 의미는 성경이 짜집기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잘쓴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내용,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경이죠. 음 자기들의 어떤 그 이제, 교리 같은 거예 그렇죠. 음 그런 네. 것들이 있는 책.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왜냐하면 음... 교회하고 비슷해야 돼. 비슷해야 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끌어올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세상에. 아 신천지. 왜 그런 그런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 구약이 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렇죠. 그리고 신약이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부활은 뭐지? 그 내용들이 신약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아 탄생하고 부, 그 죽었다가 부활한 그것까지 그렇죠, 다 신나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탄생 이전의 내용은 그게 뭐예요? 그럼 예언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 탄생 이전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크게 몇 가지 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 음. 역, 네, 역사. 그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가 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 네, 그 역사서 시가서라고 해서 뭐 시편. 시편은아시요 음.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음. 이런 거는 시가서라고 분류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예언서 음. 예그 예언서가 있고 예언서들은 대선지서 소전 소선지서가 있는데 음. 선지자들을 예언자를 음.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대 선지자를요? 예. 예. 아. 음... 어릴 것볼 필요 없어. 요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아, 예언을 많이 하면? 양이 양이. 너무 깊이 굽면서 책에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책에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고. 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웃음> 토라. 토라. 네, 토라라고 하는데 가르침이란 뜻이기도 하고 아... 이것은 창세기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를 거의 다 외웁니다 창세기는 출애국기 나로 꽤 와. 많죠 예, 한 성경 구약에서 토라에 해당하는 대박.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학을 안믿을 필요 없으니까 어. 왜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다른 건가? 아,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다르지는 않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그 유다라고 하는 것은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몇 지파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고, 그 대부분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유에 지금 유대교라고 하느냐면, 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버렸고, 음. 아수르에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아. 멸망을 당해서 사라져버렸고, 유대는 갔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돌아와요. 음. 그래서 유대만 남아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아. 지금은 유대교, 유대교 이렇게, 유다라고도 하고, 유대라고도 음. 하는. 예. 아. 그렇게 되죠. 어, 질문이 뭐였지? <웃음> 하경으 어, 성경 아, 그래서 그래서 어 헷갈린다 예, 헷갈리죠 유대인들에게는 네. 이 토라 소위 말하는 토라. 예, 어, 오경이라고도 하고 모세 다섯 오경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어. 다섯 가지 모뭐 다섯 가지요 성경 네. 네. 제일 어... 중요한 토라 아, 아는거없어예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음... 어 어려워요 성경은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아 제가 성경 몇번 보려고 네. 이렇게 찾아서 보거나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음. 왜냐, 모세 무슨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뭐 무슨 말씀 요한 1 4절뭐몇절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게 딱난 되게 재미있는 동화처럼 막 써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음. 뭐뭐 하시었다. 그래서 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뭐 이런 것만 계속 있길래 뭐야? 이러고 닫아버렸다. 다그 해석을 번역을 뭐? 번역을 네. 한 거잖아요. 한국 그쵸 그쵸. 번역하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계신데 어? <웃음> 저희 사무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웃음> 아는 사이시구나 무희가 음, 그 아. 목사님 아닙니까? 오, 아 진짜로? 네. 목사님, 아는 사이? <웃음> 무희가 목사님 번역한 성경책이 하나 있, 따로 아. 있죠 아, 네. 아, 아. 그거는 아예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번역본이 많아요? 그렇겠 어, 아, 아. 그러면 공식 번역본이라는 거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종교 개신교회에서 그냥 선정하는 거 교단들이 네. 교단들이, 네. 교단들이 아. 연합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좀 야로가 있는. 야로. <웃음> 지금 이제 우리 맹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한 카톨릭이랑 같이 본다고 음. 하는 공동 번역서가 있고요. 음. 거기 이제 외경 포함해서 문익환 목사님이 뭐 우리는 뭐 민족주의자 그리고 북한과의 뭐 이런 거 말하시는데 실은 유명한 구약 신학자십니다. 음. 실제로 번역을 하신 분이겠죠 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잘안 읽어요. 카톨릭에서는 보지만, 그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성서공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성서 대한 성서공회 왜? 예, 네. 아. 대한 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이 있고, 음. 개역을 개역 한글을 개정했다해서 개역 개정본이 있습니다. 음. 개역 개정본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 음. 이걸 왜만들었느냐 개역 개정을 대단하게 번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아 어, 음. 어, 누구한테 유대인인데 진짜 궁금한데 어,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 번역을 한 저작권이 있는 거. 아, 아. 아 번역. 서 번역. 번역을 해줬으니까. 아. 근데 이 개역 한글이 신천지에서는 이 개역 한글만 읽어요. 아. 왜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자기들이 아, 해석하기 좋구나. 그렇지. 아. 자기들이 만들어는 교리를. 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오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오역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자기들의 해, 이거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음. 이게 개혁 개정이 나오면서 좀 내용이 바뀐 데도 있는 거 오역을 바꾸기도 하고 수정한 데도 있고 이런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 한글만 본다. 이래 이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 사람들은 개혁 한글 읽는 사람이 신천지일 확률이 높다. 아 이랬는데, 어, 그러면은 좋은 기준이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신천지시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서 개혁 한글 있는지 없는지 고 한번 봐야겠다. 개혁 한글만 봐요. 개혁 한글이 아, 근데 어떻게 써 있나요? 그냥 한글 이렇게. 책이에요. 아, 근데 원래 성경 다 한글로 돼 있지 음, 않는데? 근데 개정본 뭐 이렇게 이름 써 있겠지. 개혁 개정이라고도 있고 개혁 아. 개정은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무슨 야로냐?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개혁 한글에 대한 번역 이게 이것도 한 70년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음. 번역에 대한 저작권이 끝나간 거야. 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수입이 떨어지잖아. 네. 어플로 다운 받아도 2천 원씩를 내야 돼요. 네. 어. 무료로 무료로 성경을 번역본을 만들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난 보는데. 그래서 개혁 개정을 만들었는데 음. 대단한 번역을 잘했냐? 그렇지도 않아. 요 여기서 살짝만 빨리 그냥 어때? 정치 차려 보니까 한몇년 뒤면은 이거 이거, 이거 돈못벌것 같아. 요 그래가지고 <웃음> 새로 조작 네. 거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나온 거가 개, 개정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웃음> 아, 네. <웃음> 그러면 어쨌든 두거두 개가 별로 다를 바는 없는 크게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음... 네. 저,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 이렇게 번역 아까 얘기를 왜 꺼냈냐면.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네. 아, 번역을 이상했다고 해야 되나? 그 어투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특이한 음, 음. 어투가 있어 나오시었으니. 어, 맞아, 좀. 맞아. 근데 맞아. 이게 한국어로 이해가 잘안 되는 음. 어떤 느낌이. 그게 적응이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적응이 되면 음. 이 성경 외에 공동 번역은 이제 현대어체로 썼고 아.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인의 아. 성경. 이것도 상당히 번역이 괜찮은 책으로 알고려져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지금 진짜 말 그대로 현대 어체로 써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나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경을 이렇게 <웃음> 구, 고어체로 옛날 말로. 그러니까 완전 어체인데 읽은 사람은 이런 게 어찌 보면 더 불편해. 아. 네.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익숙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교회를 그만 다녔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도전히 도전히 한 없다.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아 이제 봤을 때는 그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이 성경 여기까지 두루기까지는 일차적으로 지금 한글을 어디서 번역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영어와 중국어 음... 근데 성경은 원래 무슨 말로 쓰여있느냐 영어, 중국어로 쓰여있는 말이 아니에요. 음. 어, 라틴어. 로쓰여 있는 책도 있지. 아, 라틴어로 쓰여. 음, 있는. 아니구나. 라틴은 이태리잖아요. <웃음>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아 있어. 불가타라고 <웃음> 그러니까... 해서 아, 진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웃음> 세계를 개폐할 때는 음... 로, 그 로마어로 번역해놓은 책이 있는데 음... 그거를 우리가 읽기는 어려워. 요 로마어를 어떻게 알아? 음... 로마 신학 공부해봤자 이게 읽기는 진짜 힘들고. 원래 히브리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신약 시대는 그 시대가 이미 식민지의 시대였으니까 어, 헬라어로 헬라가 뭐예요 그리스아 그리스 아, 아, 그리스 말뭐 이렇게 삼각형 이런 걸로 돼 있는 그런 거 있던데 말 음, 음, 이런 다 그런 문자들 있죠 네, 헬라어로 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번역을 거쳐서 거쳐서 해오다 보니 아... 오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엄청 많을 것 같고 많겠다 네. 그러면은 번역본들도 많고 생기면... 제일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쓴거 썼을 거 아니야, 베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음, 음. 뭐 종이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피지, 음. 양의 양피지. 양피지죠, 양 껍데기 음, 이런 데다가 음, 음. 썼는데. 그렇게 쓰고 쓰고 쓰고 이렇게 보고 쓰고 베끼고 베끼고 하던 걸 사본이라고 해요. 네. 이런 아. 사본이 여러 개가 발견이 돼.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원본은 없다. 음. 원본이 없구나. 지금까지 발견되지 없어요. 않았어요? 네. 어, 성경이 원본. 원본. 원본. 그럼 누가 썼는지 원작자도 모르는 거네요. 예수님이 쓰진 않았거든요. 네. <웃음>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음. 또 아주 어... 좀 진보적으로 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 토라의 네. 모세 율법에 모세가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까지 기록을 했어요. 어... 근데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거든요? 어허... 근데 모세가 자기가 죽는 것까지 썼어 너무 이상하고 어. <웃음> 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썼어? 자기가 죽고 나서 쓴 건가 보면은? 그건 모세가 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면 이었었거나 그렇지 그래서 <웃음> 이렇게 이,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모세가 쓴거 아니다 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은 그런데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가 죽을 것까지 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가지고, 미리 알고 이렇게 쓴 거다. 네.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고백처럼. 그렇게 그, 거죠. 근데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입장이 달, 달랐을 때 어떤 대립되는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중세 카톨릭에서 어, 종교개혁을 할 때, 네.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에는 또 모든 어디든, 어디든 중요한 게 권이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죠, 권위. 권위를 강조하는데,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 음.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를 강조했어요. 음. 그런데, 중세, 에, 근데 프로세스턴트, 개신교는 그 교황의 권위를 거부했잖아. 음. 그러다 보니, 음.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권위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음. 어떤 것에다 권위를 도와야 되잖아요. 음. 그게 뭐였냐? 성경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황 말고 성경에다가요. 그렇죠. 네, 성경에다 권위를 두다 보니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의 성경 중심, 계속 성경을 강조했는데 하다쭉 시간을 흘러다 오다 보니 합리주의, 인간에게 이상에 기초한 합리주의가 발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음. 아좀 너무 이상한 데가 많잖아요. 막 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고 <웃음>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어... 그러고. 이런 어떤 합리적인 기초 위에서 성경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막다아에서 깨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아, 바뀌었거네. 어, 어. 그런 것처럼 신화 약간 신화화 돼 있는 거는 좀 제거하자. 어. 비신화화 시키고 성경의 참뜻을 찾자라고 어~ 그런 이제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신학의 흐름들이 생겼던 거예요. 음 그걸 일종의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계속 많이 비판하는 한국 교회는 음그 자유주의를 비판하는데 왜 성경의 권위가 너무 중요한데 네, 성경 그렇지.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 같으니까. 음 그래서 자유주의 이후에는 뭔 개소리냐. <웃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점일도 음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음 그러면서 성경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를 믿기 시작하는 문자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 그러니까, 성, 성, 그러니까, 금보, 그러니까, 근본이 성경이고, 성경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자유주의랑 근본주의.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음. 둘다 극단이죠, 어찌보면. 어, 그렇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들이, 음. 그더 교회도 크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적인 태도들이 많아서 아. 성경을 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음. 이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 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차이는 있죠. 음. 아. 전 듣다 보니까 제가 전 약간 근본주의 한것 같아요. 왜냐면 음.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뭔가 계시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잖아. 음. 그 약간 지키면서 거. 사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겠죠. 아. 아. <웃음> 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대입, 약간 아. 순간적으로 근본을 묻는게 어. 아니고, 그러니까 어. 그그대로 그러니까 그 살아야 근본주의자지. 아. 그러니까, 근본, 아. 그러니까 근본주의자. 근데 확인? 어떤 분들은 그런 기능?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근본주의에 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시대에 맞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현실적으로 해석을 잘 못하니까. 한자 한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구약에는 그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어? 진짜요? 성경에서? 할랄푸드 아세요? 할랄 알죠. 할랄. 아, 아 이게 할랄야 <웃음> 이게 아니고. 아니 그러고 있어요. 할랄. <웃음> 할랄. 힙합 할랄. <목소리> 어... 아. 답이에요? 할라피뇨? <웃음> 아니 할라피뇨 나오는데 그걸 시판왜 나와? 아니 <웃음> 할라피뇨라고 들어갔죠. 할라피뇨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 할라피뇨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슬림,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음식 있잖아요. <웃음> 아, 소고기. 소고기가 <웃음> <돼지고기겠지>. 아, <대지 웃음> 아, 돼지고기. <웃음> 어, 돼지고기. 아, 저 오, 항상 돼지고기. 왜, <웃음> 왜 그런 지 알아요? <웃음> 잘 모르겠지. <웃음> 자, 무슬림도 이슬람도 성경에서 나온 종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웃음> 아, 이슬람, 맞아, 맞아, 맞아. 기독교. 다. 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은 먹을 수 없다. 아, 이렇게 다리 발이 네,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갈라져, 갈라져, 있지 갈라져 있지 있죠. 그런데 음. 그 다음 조건이 뭐냐?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아, 어, 왜그 돼지 먹고 아무거나 먹어요? 그, 돼지 돼새김질을 안 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어. 아. 그래서 이슬람도 돼지고기를 안 먹고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아. 왜? 돼새김질을 그 약간 나라에 뭐... 소가 많았던 건 아닌가요? 맞아. 꼭 이런 거 찾아보면 안, 먹,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맞아.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을 반영했겠죠 그 시대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음. 문화적인 뭔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성경에서 먹지 말래 그랬으니까 먹지 마. 아 이게 금번지금. 어. 아, 그렇구나. 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음... 네. 돼지고기를 먹지, 아,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꽤 있어요. 어... 네. 성경, 네. 아니, 저는 기독교 친구 중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데, 왜냐면 기독교인 친구들이. 기독교인들은 먹지. 아, 먹죠. 왜냐?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 음... 카톨릭도 마찬가지. 음... 그런데 에, 유대인들은, 이슬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걸그들이 따르고, 음...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도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서 진짜 그렇죠, 있겠. 있어서 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도 비늘이 없거든. 어. 생선인데. 어. 그러니까 그는 오징어는 별로 없었네. 어. 그런 우리나라가 어. 네. 그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별로 안 나니까 <웃음> 귀에, 귀에서 좀 그랬던 거 같아. 아 귀에서 사회적으로 어. 그런 좀 그렇죠. 네. 그런 아 근데 왜 저는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독교 믿거나.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뭐, 기독교, CC, 시시, CCC가 기독교 동아리 맞죠? 네. 그런 동아리나 교회 가면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근본주의, 약간 성경, 다일반한 아니지만, 여러분. 음. 약간 교회에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런 어떤 자기 욕망에 훨씬 충실하다할까 이런 사람들이 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학교 동아리나 좋은 친구들도 많긴 했지만 그 어, 무슬림의 기도 한 달간 그 금식하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먹지 않고 기도를 하는 금식하는 기도 아시죠? <웃음> 라마단 네이 네. 라마단 기간에 한달 정도 되는데 5월인가 그때쯤 돼요 4월부터, 4월부터 5월까지인가 네, 라마단 기간에 술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웃음> 술도 먹으면 안 되는 기간 아닌데? 그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먹으면 해지고 나서 먹을 수 있어. 아, 아 해지고 나서. 그러니까 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하지마 하지마 한다고 해서 하, 안 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음... 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고. <웃음> 남아단 기간은 아마. 식량이 부족해서 생겼을 것 같아요. <웃음> 제가 <웃음> 아 그것도 또, 또 다른 차이였거든요. 이유였어요. 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맞아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슬람을 내가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 기독교도 마찬가지. 음. 인간의 욕망을 뭔가 막 자, 욕망을 이렇게 막 억누르고 이러면 잘될것 같죠. 어. 욕망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어 아니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표출되는 거예요. <웃음> 맞네. 그러니까 <그래>. 그 욕망을 <웃음> 중요한 건 그 욕망을 너무 감동한다. 아니야 나 이거 너무 파출하고 싶었서그 욕망을. <웃음> 그 욕망을 그 욕망을 음. 어, 우리는 그러니까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자기 욕망을 없애라가 아니라 음. 그 욕망을 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선한 쉽게 말해서 공적인 오. 공적인 마인드로 음. 욕망을 승화시켜서 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야, 게 우울해진 거.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전막을표출하니설렜다가 아니, 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울해졌어 오, 오해 오해 음, 엄청난 오해를 하고 아, 있어요 아니에요? 네아 뭔가 깨달음 이런 거 얻, 얻게 돼가지고 아지그 그 아까 나마다 주관 얘기하니까 예전에 음, 선풍기 틀고 문 닫고 자면 죽는다는 설 있었잖아요 아, 아, 아, 아 서울에서 맞아 서울에서 맞아 서울에서 저 진짜 무서워했어 저 진짜 작년까지 믿었어요 아 <웃음> 진짜 아 작년까지 나만 믿은 줄 몰랐어 <웃음> <웃음> 작년까지 <웃음> 믿었다고? 작년까지 믿었어 작년? <웃음> 그래서 난 항상 선풍기 를 <웃음> 쓸 때는 창문이나 방문을 열고 잤어. 아 대박. 그렇죠, 그렇죠.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이산화탄소 질 <웃음> 뭐. 아, 맞아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 왜 생겼는지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검색해볼걸. 어. 검색해보니까 그게 박정희 시대 때였는데 어. 제가 기억하는 거는 뉴스에 그렇게 죽었다는 라 보도가 엄청 많았어요. 아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아, 그래 네. 정말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박정희 시기에 전기를 아끼게 하려고 음. 일부러 선풍기를 밤에 못 틀, 못 틀게 하려고 그 어. 보도를. 언론 조작을 한 거죠. 음. 어, 세상에 그 피해자가 지금 지금 언니. 작년까지 성기를 <웃음> 아니 박동이때 돌았던 소문을 잘 때는 성폭기를꼭 꺼야 되는줄알고 작년까지 믿으셨다면 <웃음> 그것은 그래서 내가알아다주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니까 어. 어. 실제로 정말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맞아 그거를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음. 그리 자기 몸을 비우자는 뭐 그런 취지로 맞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 아 그런 나도 이게, 이게 가장 이뭐 설득력이 뭐 있네요. 설득력이 아 있네요. 그런가 사회적인 어떤 <웃음> 뭐 종교 문화가 역사가 다 생기는 이유가 있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 이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웃음> 저 근데 목사님 얘기 꼭쭉 들으면서 아니, 지금... 잠깐만. 근데 선풍기 이거 언제 깨지셨어요? 선풍기... 믿는 정이 없으세요? 아, 난 믿었어요. 믿었었죠? 언제까지 믿으셨어요? <웃음> 언제까지 믿으셨어요? 이거 맞춘. 음, 산타클로스 있냐 없냐. 언제까지 믿으셔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나는 작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웃음> 아니 목사님의 작년과 맹거이의 작년은 다르죠. <웃음> 아 그렇죠. 그거 다르죠. 그 20대 때깨지셨어요 30대 때깨지셨어요 그거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웃음> 자연스럽게. <웃음> 왜? 오늘 <웃음> 자연스럽게 통치과공포에 어, 빠졌어 창문이 닫혀서 이산화탄소 제 <웃음> 이산화탄소가 막 선풍기 돌면서 질식수 한다 그랬는데. 공부에 <웃음> 진력했었네. 와, 이게 자연스럽게 깨졌 아니, 나도 몇년 아, 전에 알았어. 몇년 몇 전에, 년 전에 한, 한, 근데, 한 5, 6년 전이었던 거 같아. 어, 5, 6년 전. 그러니까, 어. 언니보다 좀 빨리 깨달은 거야. 자, 거잖아. 분명히 댓글, 이거 보시고 방송 댓글 달아주세요. <웃음> 믿은 사람 있어, 지금. <웃음> 맞아요, 야, 맞아 야, 설마. 뭐? 오늘까지 믿은 사람 있어요. <웃음> 아,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웃음> 진짜로? 참요 <있을 수 웃음> 네, 아, 이래서 여러분 올라 아, 우리! 역시 있잖아요. 아, 진짜로? 어머, 웬일이야. 방금 깨지신 건가요, 지금? 어머, 웬일이 <웃음> 아뭐생상해 <웃음> 뭐, 지금 인생을 저희가 네, 사귈 자요 마음껏,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이래서 언론이 중요하네 언론 기억이참 어, 중요하네 아 너무 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아직 어. 뭐 전기 아끼고 살았으니까 잘 됐죠 뭐 아니 선풍기가 의외로 전기세가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니까 많이, 음. 많이 안 나는데 네, 네, 그 시기에는 전기 그렇죠. 아끼게 그그그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그 자체도, 그 자체도 없었어요 나쁜 놈 음. 새끼들 만나면 음. 아 그렇게 사기를 치나? 아, 안맞다니자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아세요? 오 알죠 어, 보셨어요? 봤죠. 재밌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음. 독실한 기독교 신자 친구와 함께 음. 다빈치 코드를 같이 보러 갔는데 허, 영화 끝나자마자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음. 이런 사기를 치는 영화가 있냐고 어. 근데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었다 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 지금 성경 기독교상은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 솔로 아니셔? 솔로? 아, 그치지 솔로 시지 <웃음> 아니 난 계속 마리아가 못해서 나못해 솔로 시고 마리아가 못했어. 혼자 이제 잉태해 가지고 낳은 어어. 게 이제 예수다. 뭐 이런 거였는데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가 아니고 하느님인가? 하여튼 그게 이제 부인이 있었고 그 아, 아들이 있었어. 마리아. 그 마리아. 뭐그그 그 그림 있잖아요. 아, 어 이렇게 딱 이렇게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다르니, 뭐 이런 내용이었어.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막 추리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예수님의 딸이? 네. 예수님의 딸이 있었고, 그 딸이 뭐어쨌다 이래. 어, 맞아요. 음 그, 그 연계돼가지고 후손처럼 나오고 어. 네. 예수의 뼈를 발견하면서 영화가 막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막 끝나. 예수의 뼈. 그러니까 음. 사람이었다. 아, 아,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예수 사람. 하나님 뼈였나? 하여튼 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어. 제 느낌은 그 친구 엄청 화를 내서 어. 기억은 예수님이었지 하나님인지 사람이면 안 되는 건가? 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억을 차단했었는데 오늘 어. 그 기억이 나가지고. 아. 네. 아니 예수님은 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죠. 전통적인 음... 기독교 신앙의 고백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하나님면서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 음... 오셨으니까. 음... 그럼 반신 반인 이런 거네요. 반이 반... 아니라니까? 온... 사... 온신 온인. 네, <웃음> 그렇지. 와, <그렇지. 웃음> <완신 웃음> 괜찮다, 괜찮다. 온신완신만인 <웃음> <완신 웃음> 좋네, 완신. 반쪽이 하나님, 반쪽이 사람이 아니라, <웃음> 온전히 <웃음> 하나님이면서 <웃음> 온전히 사람이다. <살아갑니다>. 완전 <웃음> 온신 <웃음> 온인 오케이. 그렇죠. 네. 어 근데 이제 이런 그 다빈치 코드류의 이야기는 실은 이제 그분이 이제 저도 뭐 실은 잘 몰랐는데 어 왜냐하면 저도 보수적인 신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게뭐 있다는 것도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요 예수님 시대 에 아까 제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외경 외 외경 말고 또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 음. 가짜라고 하는 가짜 성경 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음. 예수님이 부활했때막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보금서가 그때 당시에 보금서가 한 3,400개인가 됐대 내가 썼다 내가 뭐 예수님 봤다 하면서 음. 그지막 신나게 막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우리 웹툰 같은 그게. 거 아니면 네. 옛날에 그 인터넷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쉬워요 음아 이게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옛날 옛조 아. 막 쓰잖아 <웃음> 써서 막 올리잖아요 근데 평소설. 어떤 거는 오 그럴싸한데 넌뭐 아 이렇게 허접해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허접한 것들을 가경이라고 하는 거야 아 잘못쓴 웹소설 그런데 그음 내용들 중에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걸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쓴 내용들 중에 이런 예수님이 결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그 프랑스 어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부활 하 죽어서 부활했다기보다는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예 아. 네,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마리아랑 이주를 해가지고 프랑스 어디 남부에 여기에 그~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음. 살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지금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아. 지역은 정확히 생각했나 프랑스 아. 남부 어디에요 네, 프로방스 네. 어딘데 음.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음. 그니까. 그런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다빈치 코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초로 해서,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아, 아. 실화를 뭐 약간 네네. 그런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화는 아니고 아, 네. 그럴 <웃음> 듯한 소설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럴 듯한 그때 이미 그때 이미 막 유행했거나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좀 아. 이렇게 각색을 한 거죠. 아. 네.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 이거는 신성모독 야 하면서 막 승질 내는데. 아. 네. 그 어떤 문학적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거다 돌아다녔고 이미 아 그래서 그 시대에도 아이 그거는 뭐 인정할 수 없어 음. 해서 이제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음. 뭐 이렇게 한 거였죠. 다빈치 코드가 근데 제 기억에는 되게 그래도 꽤 흥행하지 않았어요. 재밌어서. 네. 재밌어요? 그렇죠. 아,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네. 재밌게, 재밌게 네. 본거 같아요. 저. 그 친구분이랑 어떻게 연락 주고 받요아 네. 지금 연락 끊 <웃음> 지금. 그날 이후로 이렇게. 아, 그날이로 아, 그날 아니고. <웃음> 아, 근데 아, 제가 음. 이제. 저는 이제 쭉 통일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음. 북한을 악마화 하는 음. 그런 방송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은 편견이나 이런 걸 강요받고 자라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관련된 영화 간첩이 막그 난파해가지고 뭐 공작공작 공작. 하다가 이제 죽고 막 배신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은 사실 사실이 아닌 내용은 각색해서 막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하는 악마는 그래서 볼 때마다 불편해요 아 이게 음, 남북관계에 음. 정말 도움이 안될 텐데 그렇죠 그렇지만 뭐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음. 보기에는 싫었는데 음. 아이 친구한테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음. 이해했어요 아, 뭔가 아. 자기가 믿는 신앙이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미로 봤죠 다빈치 음. 코드를 재미로 봤고 어, 이렇게도 생각해 그렇죠. 볼수 있나 네. 그냥 아. 이 정도였는데 이 친구한테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아. 생각하는 게아 음. 아, 내가 느끼는 그런 그런 비슷한 감정인가? 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거에 대한 어떤 모욕을 당했다. 아니 그런 보면은. 거 믿었던 모욕이라고 하자는 당연히 수준은 다르겠지만 음. 재미로 안 넘겨지는 거지. 이게 아. 어떻게 파생되고 파급될지가 걱정이 되는 아. 거죠. 오해하고 편견을 만들 거다. 생산을 음. 할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 진짜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수, 아니면 근본주의자 아시잖아나 그렇죠. 모독이라고 볼수 있죠. 모독이라고 볼 아, 네.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음. 그래서 아니, 옛날에 무슨 뭐 SBS 신의 길, 사람의 길인가, 인간의 길인가, 이거 뭐 음. 방송하지 말라고 막 교인들 가지고막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게 뭐였냐면, <웃음> 일단 그 기독교 신앙에 뭐 이런 걸좀 찾아가고, 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진짜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음. 음. 이런 이야기를 좀 주제로 몇 가지 시리즈로 다루는데 아... 막 SBS에서 그걸 다뤘었거든요. 오...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난리 났겠네요. 앞에서 막힘위하고 아...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 이게 기독교가 사실 이스라엘 국교 같은 거였던 건가? 이런 생각 했거든요. 정확히 뭐, 말하면 이게 전쟁을 퍼지게된 계기가 뭐지? 전,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고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는 거슬러 가볼까요? 오히려? 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주로 미국에서 왔어요. 음. 미국과 음. 호주, 캐나다, 주로 호주. 북미 쪽에서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또 어디서 갔어요? 유럽에서 시작됐죠. 음. 네. 유럽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넘어온 거고 그 유럽은 그, 더 들어가보면은, 유럽을 어떻게 갔느냐?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서, 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아, 어, 그렇구나. 아, 로마에서? 네. 아,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지, 뭐 그렇지, 이탈리아, 그렇지, 뭐 그렇지, 조그만 그렇지. 나라지만, 음... 그, 세계적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것처럼 음... 뒤에 뭐, 그 후대 로마도 마찬가지. 아, 그, 아. 네. 아 그런 걸 그러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오, 네. 역시 그런 루트로. 그러면은 힘이 계속 그렇게 센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 강국들의 종교였네요. 어, 강국의 종교 맞네. 음, 음. 기독교. 그러면은 아 이게 나는 모든 종교가 저는 약간 자유주의자여가지고 저근본 근본주의자들. 아, <웃음> <웃음> 그래 막 헷갈린다 진짜. <웃음> 아주 완전 사실 근본부터 자유주의. 근본 근본 자유주의자. 네 그래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이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내용도 있는데 아 진짜로? 나 보고 싶다 맨프로머스라는 아. 아세요? <웃음> 이 영화 아세요? 본거 음, 같은데요? 뭐죠? 어디 있죠?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맨프로머스가 한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야 음. 그래, 아.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들이 계속 신화되면서 종교가 돼서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돼 버렸어요. 오, 그러면은 그 그러, 그럼 나랑 비슷하시네 철학이 좀 약간 모든 게다 이어져 있다 나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저번에 목소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가? 종교들은 다 거의 이어 이어져 그죠, 있다 고우이 자체가 맞아. 어. 그러면 뭘 믿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한번 볼까요? 음. 자 이제 항상 이제 모든 종교를 보는 눈 안에는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음음음.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는 눈도 그렇잖아요. 음음. 근데 아주 진보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음. 지금 우리 장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시작은 무엇일지 어떻게 알아? 음. 그리고 신이 종교를 만든 거냐,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냐 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음. 어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고 많이,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면 어떻게? <웃음> 아 이거 실제로 토론이거 아, 진짜, 어, 진짜 약간 <웃음> 많이 토론하는 거것 같아. 주제야. <웃음> 아니 내가 죽었는데 <웃음>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 신이 계시는 거야. <웃음> 어, 너무 당황스럽네. 그 어떻게 해야 돼? <웃음> 그거 어떻게 해야 당황스러워 진짜. <웃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러니까 그럴... 평생은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지금 너무 속상할 <웃음> 일이야 진짜 그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웃음> 아, 모르는 너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거지어 모르는 어, 거지 <웃음> 있어 있어 사후세가 있다면 아니면 아, 죽었는데 그냥 끝이야! 부처, 그렇죠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처님 환생을 주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 논리적으로는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만날 수 없다 휴가로 갔어요 제가 <웃음> 아니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그냥,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음. 배신감 <웃음> 느낄 수 없어 죽었는데. 아, 죽었는데, 아, 끝인 죽었는데 끝인 거야. <웃음> <끝이야> 이거는 <웃음> 그냥 죽음으로 끝인 거잖아. 네. 그런 생각을 나도 해 보거든. 요 <웃음> 해볼 수 있죠. 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할것 같은데. 맞아. 음,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아니. 대단한 신앙이다 음. 진짜. 그러니까 그건...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네. 아, 왜냐하면 네. 나는 그 요새 우리가 집회하면은 정강훈 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은 정강훈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막 엄청 열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뭐랄까 신성보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거기 네. 입장에서는. 네. 그냥. 네. 어. 네. 아니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할 수도 있고 믿음이 크면 안할 수도 있고 오, 그럼 믿음이라기보다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음. 그랬어요? 음. 그래서 <웃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웃음> 너무 약간 이 환생에 꽂혀서 어, 아. 그럴, 그럴 수도 있죠? 있어요 자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신앙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있을 수 있잖아. 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저는 완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찾지도 않고. <웃음> 과학자가 신앙이 어. 있는 경우가 이런 비슷한 거죠. 세상은 모든 모든 세상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음. 신이라는 존재는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네. 나는 나는 직업과 생각이 모두 과학적. 완전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음. 어떻게? 돼?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터무니없이, 과학은 과학이고, 네. 아, 신앙은, 신앙은 신앙이다. 우리가 아. 어떻게 이렇게 반을 나눠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반신반과. <웃음> 대단한데? <웃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연결 어, 끊임없이 못 의심하는 게 과학자인데. 음... 끊임없이 연구하고, 맞아. 탐구하고, 그러니까 진그을 찾자. 그런데 생각보다 거지. 비합리적인 게또 어. 인간이에요.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런 신앙인들 많,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것 과학을 끊임없이 의심하다 보면 나 이런 생각 했었어. 과학이 끊임... 무슨 얘기 했는 아, 물어보세요. 아니, 아잘아아갈 아니, 까니아 아니, 아니, 잘찾 아니, 아니, 사? 사? <웃음> 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웃음> 그거였구나. 네. <웃음> 아니 이거,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진짜 열심히 적으시는 거야 인사말이지 않기로. 기러니지 그러니까. 네, <웃음> 어. 항상 정신 똑바로 이렇게 빡빡 차려져요. 그런데 과학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의심을 하다 보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귀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아니, 내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안 돼.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힘내려고 하면, 회피하는 거. 정, 아, 그런 종교를 회피?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고회피할 수도 <웃음> 있고, 어떤 그런 신내림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지. 아니, 그런지 너무 죄송해요. 그 종교인데. 아, 어쨌든. 어쨌든. 음.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이고 자식은 필요 없어요. <웃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웃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웃음> 이성이고 자식은 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 만약에 없다고 저씨 목자 맞아? <웃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웃음> 분명히 네, 있다 선생요 있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근데 어,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나요? 음... 아니 생각해 보는 게 정,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생각보다 음. 비정상인 저기 그런 일이 많아. <웃음> 저는 이 모든 게 저는 제 주변에 신천지 막 뜸은 뜸은 보일 때마다도 그렇고 이 모든 종교적인 건강 저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건강하고 좋은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우리 목사인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있는데. 그 외에 약간 광적이고 막 이렇게 막 기독교에 심취하고 너무 막 이성적인 걸막다 떼어놓고 이렇게 음. 되잖아요. 그게 사회가 너무 병들고 아나 너무 목소리 떨리고 사회가 너무 병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그런 종교적인데 음. 더 많이 파고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왜냐면 그리고 기본 기독교 자체가 성교를 진짜 따뜻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공동체 자체도. 근데 그런 데도 별로 없고 하니까 뭐 가가지고 뭐안 나와. 그하는 나... 거지 뭐. 네, 그렇죠. 그냥 결국엔 드러나는데 드러나서 깨닫는 순간 이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가 이런 생각과 함께 윤성열 태진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웃음> 지난주에 토요일 날그 응, 정강훈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음, 나왔는데 정강훈 맞죠? 정강훈 왔었어요. 예, 예, 예. 아 목사님을 한번 정강훈 보고 앞에 이제 그 바람잡이하는 어떤 다른 목사가 올라와서 발언을 하는데. 깜짝 놀랐네. 광화문역에 나왔어. 문재인은 총살감입니다. 하면서, 총살, 총살, 총살! 막 이렇게. 해. 저걸 저렇게 해맑게 하면 걸어가는데 해. 어떤 진짜 멀쩡한 아줌마들이 이제 그 태극기 집회 아줌마들이에요. 이거 들면서 너무 해맑은 얼굴로, 총살, 총, 총살해야 돼! 너무 이런 혐오적인 발언을. <웃음> 이런 극악한 발언은 얼굴을 미소를 띄우면서 하니까 정말 무서운 거요 약간 소름이네. 난 차라리 그 목사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음. 그 사람은 정말 그 지옥, 드라마 지옥에 나오는 아. 화살촉이랑 목소리가 똑같더라고요. 말투가 똑같아. 아. 완전히 네 청산해야 돼! 막 이랬어, 진짜로. <웃음> 참, 지금 화살촉 화살 아니세요? 화살촉 난그 사람은 정말 악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여기에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밝은 얼굴로 어... 총살을 막 외치는 게 <웃음> 너무 기이한 거야. 여기가 네, 괴기스러운 거였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무서 거야. 그거랑 제가 묵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집회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스토킹하는 음... 게이 김상진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 기독교인이에요? 어. 방송을 잠깐 봤는데 자기는 이 매일매일 여기 집회 현장에 나오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거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닐까? 아, 상아 어, 근데 그말 너무 듣기 싫어.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너무 싫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되나? 음. <웃음> 내가 진짜 한국을 뜨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 봉사님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상승하셨습니다. 이렇게 푸 아, 이렇게 뭐라우 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요. 저는 이제 병 들어 있다고 봐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도 병 들어 있고 음. 정확한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놈들이 있을 수는 있어. 뭐 어디든 뭐그 또라이들은 음. 어디든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뭔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얻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돼, 사회가. 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총살을 해말게 아, 근데 이제 아... 생각해보면 우리도 빈번이 어떻게 좀 청불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 하는긴 하 그렇지만 총살이라든지 어, 저는 그런... 원해요. <웃음> 뭐 원할 수는 있지만 과... 상식적으로 안 되기도 하고 아... 그런 분노를 대중적인 공간에서 어, 표출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게 선동하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웃음> 뭐 이런 정도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긴 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음. 기독교의 장점이 뭐냐. 네저 네. 장점?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안 좋은 얘기들. 아유 세상에. 근데 과연 지금 시대를 놓고 볼때 음. 그러니까 이전의 장점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녀평등이라든지 음. 한국에서 음. 남녀평등을 이룬 거는 기독교의 공헌이 큽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개화기 때 음. 남녀평등을 이뤄내는데 평등 사상이 기독교 신앙이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고 또뭐 자유라든지 음. 뭐 저는 분명히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는 지금은 아무리 씻고 봐도 교회 때문에 <웃음> 교회가 뭘 잘하고 있는 게안 보여요. <웃음> 너무 슬퍼. 어. 아... 아.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맨날 내가 그 나가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사람들한테. <웃음> 내가 목사인데 진짜 죄송하다고. 진짜 내가 우리 <웃음> 민주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어... 어? 참회하시네요, 이렇게 계속 기독교인 아, 그러니까 내놓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음... 지금 이런 김상진 같은 인간이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헛소리 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정광훈이 같은 놈들 그런 놈한테 목사들이 가가지 가지고 막 장하 잘한다고 돈 후원해주고 뭐 지켜세워주고 이, 이런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죠 그렇죠 어? 보수적일 수는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가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음. 보수와 진보가 하늘을 날려면 양날개를 날라야지 근데 우리나라에 보수가 어디있어 지금 음. 응? 보수가 없잖아요. 보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수. 근데 그런 인간들을 그런 인간들이 길을 펴고 살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도와주 잘한다 잘한다 하고 뒤에서 뒤에서 막 기도해준다 그러고 후원해준다고. 하고.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좀만, 없어져야 돼. 좀만 더 있으면 목사님 다시 호주 가신다고. <웃음> 안된고 기독교 없어져야 된다고 막하는 말에.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이럴 수는 있어. 아 그놈들이 진짜가 아니고요. 음. 가짜니까 진짜를 좀 봐주세요. 뭐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진짜 신앙이 뭔지를 좀 보여주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말하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음. 아 맞아 나 저는. 저 이번에 또 이제 목사님을 작업하면서 또 느꼈던 게, 아, 목사님 참 신앙인이시구나. 이거. <웃음>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느꼈었어요. 아, 이의 장점을, 네. 네. 기독교인의 장점을 대신 얘기해주는 거 그럼요. 아, 이거 혹시라도, 아니, 혹시라도, 아, 혹시라도 목사님이 하고. 나한테 화를 내시거나, 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상처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생각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했었는데 음. 목사님이 저의 어떤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음. 어떤 좋은... 조... 그렇지 않아. <웃음> 세번 넘어가잖아. 그럼 주먹 날아간다. <웃음> 주먹 날아오네? 에이씨 똑바로 안 해. 주먹 날아오나요? 응? 응? <웃음> 지금 원아웃. 아 원아웃이니까. 아 스트라이크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도 있고. 어,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 그렇게 내가 참을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아니야. <웃음> 아 근데 진짜 저도 너무 환, 환하고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사실 극혐 했었거든요 음. 왜냐면 교회도 교회지만 그 나는 그런 게 싫었어 너무 막 모순적이야 이렇게 네. 막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배운 데 거기까지 는 배워왔다고 근데 사랑이라고 해놓고 진짜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나쁜 정치인도 후원하거나, 지들 돈배불린다고막 애들 코코 코 올리게 막돈 같은 것까지 다 걷어가지고 가져가거나 이런 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음. 교회에서 너무 서로 서로 연애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개신교를 싫어하고 해모하느냐 한마디로 음. 얘기하면요, 상식이 없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맞아. 상식적이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맞아. 신앙이 좋네 하나님 잘 믿는데 음. 난리를 치는데 하는 짓은 도대체 상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웃음> 예의도 없고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니까 지멋대로고 지밖에 모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뭐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이런 거. 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교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누차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음... 하나님하고 인간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음... 상식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음... 그러니까 상식을 비상식적이라기보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음... 그런데 사람하고 사람, 우리 이렇게 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어, 목사님 음. 오른쪽 보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 좀 약간 좀제 네? 얘기하는 것같아요 이게 좀... 십자가의 의미예요? <웃음> 네. 어... 아 이게 상식의 십자가예요? 그렇 <웃음> <웃음> 자, 종적으로. <웃음> 아 이, 이 선이 하나 있고, 아 그리고 아 이런 사람, 선이 하나 있잖아. 아 그죠 사랑과 사람. 사랑자 사람. 어. 어 어, 사람 사이는 상식적이어야 되고, 어. 여기는 상식을 어 초월하는. 그렇죠. 사이고. 어, 어머, 세상에. 어머, 이거 되게 맞았습니다. 좋은 뜻이었다. 그럼요. 음 이게 내 해석인데, 그걸 내가 어디서 따왔냐?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어, 되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잖아. 음 여기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 <웃음> 세상에. 어? 그렇게 서로 높이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와, 이거 너무 괜찮다. 나, 오, 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야 완성이 돼. 음... 그게 없다고 한국교회는 이게 없어, 이거, 이거만 아, 그러면 여기 하나를 좀 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해도, 이렇게만 달아놓고 <웃음> 이렇게 있으면,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달고 <웃음> <알고> 다니면. 그런, <웃음> 그런 교회는 어. 다 이렇게 일자만 달고 사는 요 일자가 왜. 만약에 십자가가 이런 게 일자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웃음> 야, 이, 이, 이, 이, 이 가로에 어떤 이, 이 횡축이 얼마나 음. 중요하냐고. 그렇죠. 이렇게 수평적이. 네. 이게 없어,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회가 이상한 거죠. 음. 세상에 음. 그렇게나 우리나라에 사실 우리 백미터 간격으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찍은 거 보면은 사실 제일 많은 게 우리 그 전기 식자가잖아요그 동네마다 있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뜻이었는데 그걸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얼마나 음. 되나 이런 근데 게골 때리는 네. 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게 마치 이거는 없고 상관없고 음.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지 음. 하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형제 얘기 안 하면 하나님한테도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에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디로 읽냐고 그런, 마,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어? 음, 나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들 교회 아니라고 아. 저것들 기독교 아니라고 지들이 아. 아. 만든 하나님이지 어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응? 지들 세계에서, 지들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음. 아유, 아유 <웃음> 교회 아니에요, 저거 <저번에. 웃음> 아유,가 너무 진심이셨어. 음. 좋은 음.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네. 음.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다. 이렇게 <웃음> 결론 내려야겠네요. <웃음> 그렇네요. 제 주변에서 근데 기독교인 친구들은 진짜 많은데 그친구들은 진짜 착하긴 진짜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음... 그 착한 사람들을 어... 나한테 보내 아 제가 병건이쳐 보낼게요 병건이랑 내가 잘, 병건이라고 내가 잘 가르쳐줘서 병건이. 그 사람들이 잘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요 진짜 아저 진짜 두명 보낼게요 왜냐면 제 친구들 두명 어떻게 좀 인도해서 잘좀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음... 야 저것들은 교회 아니고 진짜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교인들에게도 가르치고 싶고 음. 세상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 저것들은 교회 아니고 저것들은 가짜고요. 이게 신앙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같이 신앙을 가져도 좋고 신앙을 갖지 않으면 뭐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치. 이건 아니잖아. 아니 왜냐면 그 카타콤은 또이 주일에 안 나가고 일단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그 링크 먼저 좀 보내 진짜 진심으로 한번 보내드려 보고 이렇게 같이 후기를 알려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준이야 변건아 기다려 너부터 봐야 되는 거아니 <웃음> 네. 아 아직은 못 봤어요 세 달째 한 번도 안 봤어 아 그냥 <웃음> 언젠가는 보겠죠? <웃음> 보면 너무 빨려질까 봐못 보겠어 아. 네. 일어나야 돼요 그, 그 마음 이해한다 내가 <웃음> 안일나도 지금도 지금이 한 달에 한번 방송으로도 지금이라도 콜리... 볼수 있어 지금이라도 <웃음>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전 종종 들어가서 찬양 듣습니다 아 진짜요 노래하시는 거어 노래 잘 하시잖아요 목사님 음. 찬양 시간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요즘은 민중과에도 하고 있어요 오. 아, 나라가 때가 그런 노래를 안 부르면은 갑자기 막 노래가 막 너무 생각나요안 부르면 안돼 만들었어 아, 다음에 꼭방송에서 민중가요와 찬송가 대결. 아, 좋아요. 어, 아, 그때 알겠습니다. 하기로 했었는데.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선별을좀 아,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주제 정해서 네. 가사가 얼마나 비슷한지, 김건희 <웃음> 논문 표절하듯이. 음. <웃음> 비슷애내용할것 같네요. 아, 논문 표절, 열마다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정서가 아,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한번 대결 한번 하시죠. 나는 네. 하나님의 사랑. <웃음> 끝낼 때가 됐구나. 네. <웃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히 계십니다. 저희가 이 녹화를 이제 화요일 날 하는데 네. 다음 날 바로 보냅니다. 이제. 음, 아 수익을 어, 바로 트나요수일을 바로 올라갑니다. 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저기 양의삼 TV가 6만을 넘었기 때문에 음. 비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구독했을 아, 거예요. 그렇네. 하나요? 비종교인들이 네.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보더라고. 어, 그러니까 <웃음> 저희 같이 네. 종교에 원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질문하는 방송 음. 네. 바로 이 방송 여러분들을 네. 위한 방송이에요. 그렇아 좋습니다. 네. 첫편전님도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나 지금 토요일날 토요일날 그 5분 연사했는데 그때 목이 간게 아직도 안 풀렸어요. 청량이 엄청 높으시던데 발성은 없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배로만 하잖아요. 에. 그러면 내 목청을 자랑할 수는 있, 있어요. 에. 그런데 전달을 하려면 배로, 가슴으로, 목으로 다 같이 해야 돼요. 음. 아니 저번에 제가 발성이 안 좋다고 <웃음> 저한테 사회 끝나고 내려오니까 아, 발성을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된다 <웃음> 이렇게 하셨는데. 셨거든요 나는 잠깐이잖아. <웃음> 오늘 오븐, 에 오븐. 그냥 다쏟다 붙는 아 거지. 이분 상징. 호소력을 음, 그냥, 담아야 음, 되기 그러면. 때문에. 아니 내가 네. 다시 들었어. 그러 제가 근데 집회 중에서 목사님 연설은 그래도 챙겨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웃음> 연설 매년. <웃음> <맨날 웃음> 내가 주최측인데 그것만 거의 보거나. 따라가 좀 어, 바빠니까. 막 어, 바빠서, 바빠서 바빠서 이렇게 선전물 하면서 틀어놓으면은 이제 이제 대충 이제 목사님 거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발성이 막 거의 막 찢어질 것 같은 발성. 아.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 네. 게 무대가 너무 시끄러웠어. <웃음> 진짜 시끄러워. <웃음> <웃음>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웃음>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데 예, 예, 음.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들으셨다. 그렇지, 그나마. 그렇지. 엄청 깨끗하게 잘 들리는데. 이게 좀 이상. 작만 소리로 들어왔는데 네, 무대에서는요 음. 엄청 시끄러웠어요. 장난 아니, 아니었어요. 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었어. 아, 되죠?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무대가 더 있는, 무대가, 무대가 너무 잘... 잘 들려. 그리고 뭐랄까. 그 잔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음, 제가 희해하네. 더 이렇게 한거그 아, 아니 그래서 나는 조금 있으면 혁명이다 이런 생각도 <웃음> 했습니다 오, 어떡해, 네. 아니 그니 목사님의 발언이 점점 왜냐면 회차별로 이렇게 아, 대어보면 어, 어, 점점 떼지면서 <웃음> 다음날 봉기 이런 각아거든 <웃음> 진짜 <웃음> 자 20일 목사님 네. 발언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아, 목사 발언 뭐, 없나? 뭐없어아 아, 아, 왜? 아, 아, 아 없어 아 저금치 중에서 없어 12차, 12차 때 기대해 주세요 <웃음> 네. 그러면 12차 때 뵙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웃음> 그러는 거야 나보고. 사님더 <웃음> 세게 얘기해 달래. 더 세게. 그래서 내가 저는 잡혀가고요. <웃음> 아니죠 구독자가 이제 더늘 수도 있습니다. 잡혀가고 나서. 잡혀가고. 어 소형데션데 구독자 는 계속 늘고 있고. <웃음> 이재명 <웃음> 구독 구독 <웃음> 문재인 구독, <웃음> 구독. 문재인 구독 구독. 문재인 구독. 아, 아,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괜찮네요. <웃음>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